이게 세근이거든 이게 저런 게 많이 나오야 하거든요 이게 장... 많이 나온 편이네 네 많이 나오는 거죠 이 세근이 잘안 보이는 거거든 이런 거나 보... 옥신이라 보이지 네, 잔뿌리 요런 게 잔뿌리라는 거네 잔뿌리 세근이거든요 그게 이 선충이 달려들면 뿌리가 어떻게 돼요? 뿌리가 이렇게 뻗지를 묻어줘. 나오지 못해. 나오지, 늘 묻어지. 선충 피해가 있었는데, 네. 얼마 정도 복구되셨어요? 한한 한 70% 정도, 어, 70에서 80% 정도 수확을 했죠. 그 전에는 어, 50% 반 수확 정도 들둥 말둥 했었, 했었거든요. 한통 정도도 한 병, 이닐 l 한병을 넣고서 관주를 하는 거죠. 어, 선충로 피해를 많이 봤죠. 샘플 을 받아가지고 저기 관주를 했었는데 초기부터 약이 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성공 농사를 했죠 그 약으로 그 약이 뭡니까? 그 약은... 네, 저는 지금 충남 부여에한 수박농가에 나와 있는데요 이 수박농가는 작년에 선충 피해로 아주아주 아주 고생을 많이 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선충 피해를 해결을 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방식으로 해결 했는지 그 비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수박 농사몇년이신 거예요? 수박 농사한 30년 넘을 거예요 30년 넘게 네. 셨어요 네. 여기 정식 언제 하셨어요? 1월 1일 날이에요. 21년 1월 1일. 그 정도 지금 순이면 어떠, 어떠신 거예요? 이, 그 정도 순이면 정상적으로 생육이 돼가지고 수박, 어, 수박이 수적 착과되어도 정상적인 수박이 나올 수 있는 세지, 세력이죠, 지금. 아, 이 정도면? 네. 예, 굵기며, 어, 앞에 순이 나가는, 치, 치고 나가는 순이며. 전체적으로 지금 이 순들이 예. 다 이렇게 올라서 있어요? 예예 이게 예. 아, 좋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새가 너무 새도 않고 약하지도 않고 지금 괜찮아요 그 정도면 예. 속상 상태가 어때요? 어, 이, 이 정도면 상태가 지금 양호한 거예요 정상적으로 뿌리 상태가 어떻다고 보세요 지금? 어, 잎사귀 잎라기 보다시피 잎사귀가 이 정도 되면 뿌리 상태는 완전히 상태가 양호한 거볼 볼 수도 있죠 이 정도면 막이 세근이 이게 세근이거든 이게 이, 저런 게 많이 나와야 하거든요 이게. 장... 많이 나온 편이네? 예, 네, 많이 나오는 거죠. 이 세근이 잘안 보이는 거거든. 이런 거나 옥신이라 보이지. 예, 네, 잔뿌리. 요런 게 잔뿌리라는 거죠. 네, 예, 잔뿌리. 세근이거든요, 그게. 이 선충이 달려들면 뿌리가 어떻게 돼요? 뿌리가 이렇게 뻗치를 묻어줘. 나오지 못해. 나오지들묻하지 나오지 선충 피해가 있었는데. 네. 얼마 정도 복구되셨어요? 한, 한 70% 정도. 70에서 80% 정도 수확을 했죠. 그전에는 50% 반 수확 정도. 그, 나 딜뚱 말뚱 했었, 했었거든요. 페마트는 처음 써보신 거네? 네, 그렇죠. 처음 써본 거죠, 그건. 그 주변에 그 전에 선충 피해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선충 피해 약은 선충 약은 엄청 많는데, 네. 참 이약 저약 써봐도 별 효과가 없더라고요. 뭐입제도 어. 네. 써보고, 어? 관주도 해보고, 주기적으로 관주기도 해보고 했는데, 저기 농사짓는데. 도움은 큰 도움은 내가 못 받았어요 네. 그 선충 피해가 있으면 수박이 어떻게 변하나요? 선충 피해가 있으면 수박은 초기에는 잘 몰라요 초기에는 안 나타나는데 이제 수박을 추정해서 주먹만 은 야구공만 든던가 아니면 계란만 오면 그때부터 뿌리가 쇠약해져서 선충이 붙어서 차츰차츰 차츰 차츰 새가 못 올라가지고 못 올라가서 수박이 제 역할을 못 해요 크지도, 크지도 않고 그러다 결국은 뿌리가 뿌리부터 고사해서 죽는 거예요 전부 다 피해가 크네요? 크죠 그러면 뭐 한두 폭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쫙 전체 반 이상 한 30m 40m 하다가 조금 뛰다가 끝까지 또 그러다가 전체적으로 다 오는 거예요 그거 뭐몇개한등이면반 수확도 안 되는 거지 그렇게 따져볼 때는 엄청 무서운 놈이네 네 무서운 놈이죠 선충은 우리 지금 농사도 오래 졌는데 아, 선충만큼 무서운 거 없다고 봐요 약간 흐리기는 했어도 큰 비가 없어 가지고 아직 병충해 같은 거 흔적 같은 건 없어요 피해는 없고 음. 뭐 선충으로 고생했다고 들었는데 예 선충으로 그, 그, 그간에 거그 선충으로 피해를 많이 봤죠 샘플 받아 가지고 저 관주를 했었는데 초기부터 약이 잘 들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성공 농사를 했죠 그 약으로 그 약이 뭡니까? 네마 닥터 네마 닥터? 예. 네 그걸 언제 어떻게 쓰셨어요? 초기에 저 정식하고 포기 관주하고 2차로 일주일 정도 있다 관수 또한번 하고 세 번째는 이제 투정하기 전에 한번더 하고. 그렇게 했더니 선충 피해가 있던 게 사라지나요? 예, 네, 선충 피해가 이제 완전히는 없다고는 못 보는데 저 선충 피해를 안 보다시피 한 거예요. 그전에는 반수확도안 됐었거든. 선충약 이것저것 써봤는데도 큰. 근데 이제 그 네마 닥터를 사용한 후로 어 작년에는 큰 효과를 보, 봤다고 보여야죠. 여기는 언제 넣으셨어요? 어, 정식 정식 할때 포기 관주 어차피 이제 좋은 기라 포기 포기 포기 관주로 했는데 네마닥터가 혼용해서 포기 관주를 한 거죠. 그 네마닥터를 어떤 방식으로 쓰셨어요어 네마닥터를 주로 관주요 관주로 많이 했죠. 관주. 야땅 토양에. 예, 연면 예. 뭐 시비보다는 관주가, 선총은 관, 땅 속에 있는 거니까. 그리고 초기부터 관주로 시작해야, 포기 관주로 시작해서 계속 관주를 했죠, 주기적으로. 네마닥터요? 네, 예. 네마닥토 어, 네마닥토 네. 예. 예. 600L 평이에요. 거기다가 얼마 타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1터 이거 하, 하나를 넣고, 예. 이 동당 조금 이게 병미다가좀기게 큰데, 예. 한통 정도 넣어도, 한 병, 이리 l 한 병을 넣고서 관주를 하는 거죠. 선증피가 있으면, 예, 뭐야, 한1 0 0 한동에, 하 한동에 이거 1L, 내마닥터 1L 하나를 넣고 관주, 관주하는 거죠. 어, 어, 관주. 그렇게, 그렇게 되면은 음. 치료가 언제쯤 됩니까? 어, 이걸 치료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 시작 포기 관주부터 전기 정식부터 시작을 해면 큰 피해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정식할 때부터 치는 거와 중간에 병이 발생할 때 치는 건 늦은 거다. 나 같은 경우는 초기부터 치는 게 좋을 거로 생각하고 있다, 지금. 먼저, 네마닥터가 어떻게 토양선충을 죽이는지 원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마닥터는 미생물의 2차 대사 산물에 의해 토양선충의 근육 및 생식기 조직의 수용체와 결합해 토양선충의 움직임을 저해하거나 사멸시키는 기작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멸하지 않더라도 생식기 근육이 이완을 통해 미선소가 이리선충 밖으로 쏟아져 나와 추가적인 밀도 증가를 억제시킵니다. 토양선충은 작물 재배 초기부터 빨리 감염을 차단하여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해충입니다. 따라서 네마다터 처리는 작물 정식 초기 제품 일병을 500배 희석해 동당 일병을 관주하며 7에서 10일 간격 2, 3회 연속 처리를 권장드립니다. 또한 PLS에 적용되지 않는 미생물 제품이기 때문에 사용이 자유로우며 만약 잡기 중에라도 뿌리에 혹이 관찰됐을 경우 곧바로 2, 3회 연속 관주를 해주시면 토양선충의 피해를 획기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는 제품입니다. 내가 사용한 결과를 얘기한다면 여러 약도 있는데 하여튼 이것을 내 마당에서 한번 권하고 싶다. 아, 사용, 사용해본 결과, 어, 약을, 약으로서 괜찮다, 좋다, 음, 농가의 거의 피해를 취소할 수 있는 약이라고 볼수 있다. 음. Here we go.